민보빈도볼 <목소리도> 타? 볼 안타 못타 쟤밖에 <웃음> 못타 나못타러온걸 <웃음> 건... 나는 내가 타라 거야 들그 교육생들이 가끔 찾아와 예. 네. 오 엄마가 얼싸안고 날지 너 먼저 여전히 타시는 게 진짜 신기하네 <웃음> 어 그건 신기하더라고 <웃음> <웃음> 하하하도안 변하셨어요 저희는